미술랭 한거야? <목소리> 네 아? 벌써?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 우리 이제 첫, 첫 방송인데 소개를 해야되지 않을까요? <웃음> 어. <웃음> 어떻게 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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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<웃음> 자숨불숨불숨불소 숨을, 숨을, 숨을, <웃음> 아, 나 마스크 때문에. <웃음> 아. 오늘 너무 더워 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 이거 5,900원? 응네 2,900원이면 뭐 이제 안주나왔으니까 아, 짠, 짠. 짠. 아, 다들 술 처음 언제 먹어봤어요? 기억나요? 처음에 나요. 술을 마신을 때? 전 기억나요 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<웃음> 고3때 고3때 독서실에서 제 친구의 네. 친구가 네. 성인이었던거예요그래가그사람 네. 네. 이렇게 사다줘가지고 독서실에서 굉장히 힘들게 먹었어요 네. 네, 독서실에서? 네 독서실 옥상에 올라가서 먹었어요 걔랑 저랑 음... 근데 오프너가 없는 거예요 <웃음> 막 아, 진짜 맛있어. 근데 저 너무 맛있어 요막 아. 라벨에 막마리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떤 여자가 되게 맛있게 마시고 막이런고 어, 되게 그런 맛있는 술들 고를 가져왔네요 음, 굉장히 맛있는 술들 하지만 오프너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결국은 나무젓가락으로 따려고 해보고 막 유튜브 영상 보고 어, 이 사람은 자전거로도 따네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유튜브 영상 보다가 결국 계단으로 땄던 것 같은데? 뭘로? 게단, 아, 계단. 계단이래 계단이계단으로펑 <웃음> 이렇게 계단식 땄어.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 첫 인상 은 어떠셨어요? 아맛있었죠 마가리따가. 아 처음부터 아 마가리따 마가리따 맛있죠 맛있잖아요. 칵테일 이는 아, 근데 첫 술을 마가리타를 먹는. 근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응. 술 맛을 아는 분이 그러니까 <웃음> 어, 정말 맥주만 마시는 사람이 있고 뭐 소주만 마시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맞아맞아 우리는 뭐예요? 뭐, 다 좋아하니까 아, 좋아요! 아무거도 <웃음> 술! 꿀! 아, <웃음> 심지어 먹는 <술, 웃음> 것도 잘 안가려 심지어 먹는 어, 것도, 것도 안안잘 안가려 편식을 음. 음. 때는... 음. 잘 안해 맞아맞아 근데 큰걸맛있 했어요 차라리 그게 싸게 먹겠어 차라리 음. 그래도 뭐 뭐 자몽이 술을 마셨으니까 아, 처음에는 막 속도가 좀더 졌지만.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여보세요. <웃음> 그래서 비행기 모드가 중요한 거군요. 저희는 비행기 모드 했습니다. <웃음> 요즘에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만 많으면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. <웃음> 어, 맞아, 맞아. <웃음> 약간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술을. 그러니까 아잘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왜냐면 그게 저제 입장에서는 아저술잘 먹어요라고 하면 아 그래 이러면서 와 이렇게 술을 이 주니까 아,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다면 뭔가 이렇게 아 약간 노는 애구나라는 그런 어. 그런 이미지, 이미지? 근데 니까 그러니까 노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는, 노는 애가 아이라는 약간 그 그런 되게 포괄적인 여러 의미들이 있잖아 그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게 어. 싫으니까 주춤하게 되는데 그, 그런 낙인 찍히는 게 너무 싫어요 응, 응. 맞아 맞아 근데 그럴 거라고 이제 낙인이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을 분위기에서 약간 술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만나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이렇게 둘같지? <웃음> <웃음> 달다. 달다. 달다. 일1 다. 달다. 달아, 달다. 달다. 달아요. 수백은 수백은 달아. 수백은 달아요. 수백은 수백 달아요. 여러분. 오늘 나오기 전에 계속 몇차몇 몇 차까지 가는데 술만 마실 수 없잖아요. 생각을 해서 뭘뭐 해야 되나. 그중에서 영어 코너를 생각한 거예요. 주인 아킴. 아킴. Yeah, of course. Yeah. 먼저 질문하겠습니다. 어, 취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. drunk 그리고 어? l o s most 이런 거? Let's get pissed. Let's get pissed 하면은 치하자. 취하자 치하자. 치하자. 치하자. Let's get smashed. Let's get trashed. Let's get trashed. I w a n n a get wasted. Waste. 아, wasted. wasted. wasted. I was, I was totally wasted. Yeah. ]Well, 나 어젯밤 진짜 쓰레기였어. 그런거지? Korean drinking rampage. 미술랭! 예, e a Rampage! Yeah! Rampage! 미술랭은 건전한 음문화를 지향합니다. 불타불타불타불타불타는어로 가야되나요?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, 초에 음, 귀초에. 없고 그냥 그냥 취하면 되죠. 우 o k e 오 n 강남 n g n a m 마 e a h Kangnam. m 얘를 뽑으라는 건데? 피피를 뽑으라는 건데? 오차에요, 오차. 탱크 보이죠? 아 짠. 탱크 보이죠? 좋다. 옷을 갈까요? 일단 갈아입을. <웃음> <갈아야죠. 웃음> 아, 더운데. 안 되겠다. 짜나오고 <웃음> <웃음> 날까요 저희? 미술랭. 미술랭. 짠. 미술